왜냐하면 이틀 동안 지진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틀 동안 하치조지마에서 도쿄를 향하여 북상하던 지진은 하루 뒤인 3월 4일에는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세번의 지진을 발생시킵니다. 지진이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에서 역시 이즈제도의 화산섬이면서 도쿄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km인 이즈오시마 화산섬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또한 한번 발생하는 것과 연속 세번 하루에 발생하는 건 역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연속하여 1시간 간격으로 연속 세 번의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화산섬에서 이즈제도 이즈오시마 화산섬으로 이동한 지진이 이즈오시마에서 무언가 큰 힘을 얻은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즈오시마 화산섬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를 포함한 도쿄 도서부의 섬들 중 가장 크고 가장 일본 본토에서 가깝습니다. 도쿄에서 287km 거리의 하치조지마 화산섬에서 도쿄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이즈오시마 화산섬으로 이동한 지진은 하루 뒤에는 일본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또한번 폭발을 일으키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후 하루 뒤인 3월 6일에는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뒤로 조금 물러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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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라시 남부 연안에서 13km가량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고래와 부딪혔든 아니면 최근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심해어들과 부딪혔든 매우 안좋은 시그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3월 7일 가나가와현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배가 고래 비슷한 것과 충돌했다는 신고는 하루 전날인 3월 6일날 바로 가나가와현 앞바다 근처의 시조 카현에서 무감지진이 발생 중이었고 스루가만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우리는 하치조지마에서 3월 2일 시작된 지진이 스루가만에서 가나가와현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개연성이 충분히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진은 가나가와현에서 3월 11일 토요일 현재 어디로 이동 중인 것인가? 가나가와현은 후지산과 바로 인근 지역이며 일본 도쿄와도 바로 지척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진이 가나가와현의 좌측인 후지산이나 아니면 가나가와현 바로 위에 도쿄 아니면 가나가와현의 우측의 보소 반도 지바현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슴아픈 사건인 관동대지진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봐야 합니다. 1923년에 관동대지진은 며칠 전인 3월 3일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에서 시작하여 이스오시마로 이동하였 는데 관동대지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동대지진 어. 역시 이즈오시마, 사가미만을 진원지로 발생한 직하형 지진으로 도쿄도 가나가와현, 치바현, 시즈오카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왔으며 사망, 행방불명자 10만 5천명이 발생한 가슴 아픈 대지진입니다. 3월에 2년 연속 규모 7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 중인 일본이기에 올해 2023년 3월에도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관동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또, 또한 가나가와 현에서의 이상한 물체와 충돌을 한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지진이 가나가와 현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최근 지진이 발생 중인 이즈제도와 시즈오 카현 스루가만 그리고 가나가와 현 치바현 보소 반도 등의 지진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 시즈오 카현 이즈 반도에서 지바현 보소 반도를 잇는 사가미 트로프에서 일어나는 사가미 트로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3월 7일 지진이 주부지방 아이치현을 강타한 후에 3월 8일에는 이바라키현을 강타하였고 3월 9일에는 치바현 남동해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10일에는 역시 치바현 남부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3월 11일에도 역시 치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 몇일간 치바현에서만 네번의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리해보면 3월 2일과 3일 발생한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의 연속 세번의 지진으로 촉발된 일본 수도권에서의 대지진 가능성을 살펴보면 하치조지마와 이즈오시마에서의 연속 지진들은 도쿄에서 약 150km 떨어진 시즈오 카현 수루가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고 또한 3월 7일 화요일 발생한 가나가와 현에서의 의문의 충돌 사건은 일본 수도권과 인접하고 일본 지하를 파고드는 가나가와 현의 사가미만에서 일어나는 대지진 가능성이 커진 것이며 만약 대지진 발생 시에는 최소 관동 대지진 당시에 12m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2년 전인 2021년에 일본 치바현에서 실제 수도권에서의 대지진 가능성 을 보여줬으며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현재 치바현에서 4번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일본 치바현 북서부에 위치한 지바 항 바로 옆 공원을 진원지로 하는 규모 5.9 최대 진도 5강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상 육지이긴 하지만 도쿄만과 불과 약 200m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쿄 중심에서 5강이 관측된 것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려 10년 7개월 만입니다. 또한 가나가와현의 사건을 볼 때에 좌측 후지산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 기상청의 후지산 관측 결과 지하 마그마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신부저주파 지진이 2021년 88회에서 지난해에는 140회로 60% 가량 늘었으며 저주파 지진의 증가가 곧바로 폭발의 전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진학적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하는 상황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지산 근처 내부 활동으로 지각이 파괴됐을 때 나타나는 고주파 지진도 2021년 98회, 지난해 82회 등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발생 날짜와 시간을 예측 할수 없지만 인간의 경험과 발달한 과학으로 어느 정도의 경고는 가능 합니다. 최근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대지진과 후지산 폭발에 대한 경고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난들은 새벽 아침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운데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수없이 주어진 경고가 현실의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 하는 생각이 진짜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